안녕하세요 제가 시술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번 상태를 보여드렸는데 그 그때는 조금 불구스름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은 한 3, 4개월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금 상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전에 났던 머리들이 탈락하고 이렇게 새로운 잔머리들이 이렇게 나고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빠른 속도로 나서 지금도 되게 만족스럽고 그때는 조금 티가 났지만 지금은 전혀 티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많이 못 알아보시고 뒤쪽의 머리도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자랐어요. 그래서 되게 잘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3, 4개월밖에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되게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6개월쯤이 됐을 때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잔머리가 예쁘게 나서 이렇게 올백도 하고 머리도 묶고 다니고 하면 어떻게 잔머리가 될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직 얼마 되지 않았지만 6개월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예뻐졌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